안녕하세요. 지효엄마입니다. 오늘은 초기 이유식 밤 미음을 만들어 볼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? 오늘의 재료는 밤 15g, 쌀가루 20g, 물 400ml 입니다. 먼저 밤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주세요. 밤을 밥솥에 쪄주세요 쌀가루 20g과 찬물 200ml를 섞어주세요 찐 밤과 물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그리고 냄비에 쏟아주세요 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.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. 알맞게 식으면 채에 걸으세요.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. 그럼 완성!